지난번에 껌모를 탔었는데 그껌모의에사장님처럼 타셨던 분께서 신주호 선장님이 되셨습니다 네, 신주호 선장님의 초대로 오늘은 무창포에 신주호를 탑니다 어제까지 날씨가 굉장히 맑았었어요 네, 오늘 구름이 좀 껴있습니다 조항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열심히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벌써 초대를 받고 이렇게 하느냐 하는데 벌써라는 그 표현도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저에게는 많은 시청자님들과 그리고 신뢰를 가지고 구독해주시는 구독자님들이 계시니까 항상 자신감을 갖고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각오도 그렇게 해야지 파이팅도 열심히 할수 있고 열심히 하면서 좋은 영상도 나올 수 있고 또 즐겁게 지켜봐 주실 거잖아요 자 오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건모야손한 번만 다시 흔들어 줘 녹화가 안 됐어 안녕하세요 건모선장님이시고 안녕하세요 어, 바동선 사장님이에요 자 오늘 개시합니다 이 녀석 또 샀어요 12리터 아이스박스입니다 네 내용을 보시다시피 그냥 꽤, 꽤 많이 들어가요 30리터짜리를 사니까 네, 제가 욕심이 넘친다고 그 다음으로 작용하지 않느냐 네, 그 말도 일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녀석이야말로 이게 어복 장비가 되줄지 일단은 열심히 해봐야죠 자, 아침에 일기예보를 보니까 오늘 날씨가 흐리다고 해서 좀 어두운 계열 중간 정도 서 빨간 펄을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출발할 때는 구름이 잘 뺏겨 있었는데 다시 맑아져가지고 오늘은 몸을 다시 바꿔야 될것 같아요 빨간 펄에서 핑크로 바꿉니다 단차는 약 70cm인데 있긴 하리도 봐서 이렇게 바꾸죠 날씨가 맑으면 밝은 계열로 구독자님들께서 수준들이 있으시니까 한번한번 한번 조언을 해주실 때마다 참조를 많이 합니다 네, 오늘은 아, 외연도 부적섬 부적섬인 것 같은데 시간은 지금 6시 10분에서 20분 사이인 것 같은데 해 뜨면서 이렇게 보니까 또 굉장히 멋지네요 낚시꾼의 입장에서 보면 낚시대가 경치의 아름다움을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식산물 보시다시피, 바다는 장판입니다. 자, 핑크로, 핑크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단차 약 70. 70 정도. 아, 오늘 만족을 몇시 했지? 아, 광호다운샷 초보 입장에서 좀 짧은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말물이 좋더라고요, 광탄이. 근데, 선장님들 말씀 들어보면, 날물 포인트가 따로 있고, 들물 포인트가 따로 있고. 어, 지금! 아, 어, 난 35호. 지난번에 인상이 정말 강렬했었나봐요. 껌모호 선장님이 초대를 하셨더라고요. 사실 저는 너무 기분 좋죠. 저희 채널 구독자님도 잘 잡으셔가지고, 초대도 받고. 자, 신주호. 신주호가 배가 굉장히 잘 빠졌습니다. 뭐, 껌모호도 잘 빠졌지만은, 앞뒤, 옆에, 통로. 통로 이게 좀, 좀 넓은 게 좋던데 그래서 꽃모를 탔을 때도 그 낚시하기가 참 편한 배구나 생각했는데 신조도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뭐 형제야 뭐야 배가 엄청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 오늘 참 만원빵이지 아내 자꾸 까먹네 아까 만원씩 꽃모 선장이 거뒀어요 만원 짜리안 되신 분 만원씩 내세요 선장실에 한분 내야 되는 거요 제가 나쁘먹으라 <웃음> 제가 계속 쭈꾸미대를 들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참돔대 도요대 이게 도요 뭐야 하도 안 들고 다닐던 이름도 까먹었네 아무튼 집에서 계속 방치를 해두니까 아그 느낌이 낚싯대가 썩는 것 같아 감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것도 제 주력대였었는데 이게 662F인가 도요 아 이름이 생각이 안나아 도요 코르사 도요 코르사 662F <웃음> 제 주력대인데 <웃음> 암튼 도요코로사6 6 f 이거 집에 먼지만 쌓이길래 오늘은 먼지 털어줄 겸 해가지고 들고 나왔습니다 길이가 2m가 약간 넘을텐데 근데 같은 봉돌 호수를 그... 다운샷 같은데 써보니까 다운샷이좀 싱커고 무겁잖아요 오늘처럼 물이 안 가는 날은 뭐 30포 봉돌 뭐 이런 것도 사용하시고 하시는데 보통 30포에서 40포 왔다갔다 물발이쓸 때는 50포도 쓰시고 1 7그 2대그쭈꾸미대를 사용하니까 길이가 그 굉장히 짧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팔이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좀 35호 싱커를 썼는데, 이게 무겁게 느껴집니다. 근데 한번한번 다녀볼수록, 쭈꾸미, 갑오징어,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두 손으로 이렇게 받치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팔을 감도 때문에, 전한 손으로 들고 하는 버릇이 있는데, 두 손으로 하니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액션은 뭐한세 가지 종류? 쭈꾸미나 갑오징어처럼 싱커를 바닥을 찍었다가, 콕콕 하고. 오, 나왔네. 오! 좀뭐 크지는 않지만은 아무튼 후미에서 한수 나왔습니다 선장님 무슨 색깔 했어요? 펄! 흰색의 펄아 흰색의 펄 태양을 딱 등지고 검모선장님이 낚시를 하고 있어요 아... 개인적으로 친구 먹기로 했습니다 근데 친구가 나발이고 오늘 줄넘키면 바로 끌어버릴 거야 일단 첫 포인트에서 바로 한 마리 나오네요 예, 무창포도 수온 때문에 걱정들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활성도가 슬슬 올라가나 봅니다 자, 뒤에 후미에서 흰색 펄에 나왔다고 하셔서, 흰색 펄보다는 좀 다시 흰색으로 바꿨어요. 두 번째 포인트. 그리고 바로 옆에 검마 선장님은 그린 계열. 펄은 펄이 아니고 쫀박이 검은색 좀더 그린보다 어둡게 보이는 그런 걸로 하신 것 같아요. 누구? 오. <웃음> 우 오늘 분위기 좋습니다 활성도 좋네요 일단은 시작한지 뭐 10분도 안됐는데 두 마리가 나왔어요 두 마리가 나왔다는 건 활성도가 어느정도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또 히트! 오! 오 좋아! 모 선생님! 웜 색깔 좀 같이 봐봐 빨간 거 빨간겨? 빨간 폴? 빨간 폴 어우 써지도 돼 음... 사자? 오 축하드립니다 사자 조금 될까 안 될까 하겠다 창원씨 완전히 집중하는데 방해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일단 오늘 분위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10분도 안 됐는데 3마리 나왔어요. 신조선장님 버프를 쓰셨는데도 입이 귀에 걸리십니다. 외연도도 마리수가 터질 때가 됐지? 이제 터질 때 됐지. 어. 지금 허청도에서 한 40마리. 오, 어... 이야. 50마리, 어... 50마리 나오고. 어... 이제는 터질 시기가 됐는데, 어. 언제 터질지 모르겠 일조량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아, 오늘 기가 너무 좋아 어. 아니 나는 흐림을 보고 왔거든요. 벌써 3마리네, 시작하자마자. 오늘 <웃음> 그래도 많이 한번 잡아보자고. 아유, 화이팅이요. 화이팅! 화이팅! 빨간 펄로 잡으셨으니까, 저도 좀, 몸 좀, 색깔 좀 바꿔봐야 되겠어요. 자, 바로 빨간 펄로. 창훈 씨, 단차 얼마 줬어? 네? 단차. 45 정도 되겠네. 자, 저도 비슷하게 50정도 아 저는 세세한 관찰력은 저는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큰 뷰의 관찰력은 좀 외관인 모다은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장점이 될수 있는 것 같아요 외연도 횟수로도 꽤 정말 여러번 와봤는데 볼때마다 새로 근데 이 스트레이트 훅이 후킹은 잘 되는데 빠지는 게 많다고 그러더라고 또. 이렇게 하고, 웜을 이렇게 배에다가 끼지 말고 어. 등 깨기로 하는 거야. 자, 이 상태에서 집어넣어서 등 깨기. 그러면 쇼파이트가 어. 나도 웜이 그대로 있어. 오. 어. 그렇게 하면. 어. 오. 그래요? 후킹이 더잘 되지. 근데 이 배. 아, 배는 액션인가? 네, 액션이에요. 배는 아 아무 상관없어요. 이 배, 아 갈라진 대로 빼서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조금 아 나왔지만, 어차피 이 상태에서 쇼파이트가 나면은 그래도 있어요. 그래도. 아 그러니까 쇼파이트 나면 그냥 그대로 아 내려. 오케이. 보셨죠, 여러분? 선장님이랑 팁이 다릅니다. 아니면 제가 몰랐던 걸 수도 있는데, 바로 알려주세요. 아, 그리고 이왕에 친구 먹고 했으니까 선장님 호칭을 빼고, 처음에 제가 반말하니까, 껌모도, 선장님인데, 엄마도 몸칫하더라고요 근데. 잘해. <웃음> 어차피 친구 먹었는데, 격식 차리면서 선장님, 선장님, 이렇게 하는 게 더, 더 어색한 것 같아요. 네, 편하게 하겠습니다. <웃음> 저, 저, 바, 동산 사장님 봐. 인제 나와가지고. <웃음> 어, 아 그렇게 해서 나 이기겠어? <웃음> 어, 세 마리 나왔어, 지금. 두 마리 잡았어. 응. 뭐인 같 아, 근데 나오긴 진짜 나왔어. 이거 봐봐. 세번리 나왔어. 아니, 내가 잡은 건 아니지만. 이거 뭐, 알고 보니까 뭐, 껌모 선장님이야. 타는 건 알고 있겠고. 탑피싱, 그, 선단 소속. 짱가오. 짱가오 선장님이신데. 그리고 여기 잠깐 비쳤던 그, 바동사 사장님. 그 외에는 전부 다 선수들 아니신가? 어? 만원 빵 내기 이거 잘못한거 같아 이거 주간문이라면 제가 좀 자신있는데 초보조사님 저기 나오시네요 바동사 사장님 초보조사님 니까습니다딱 어. <웃음> <웃음> 보기엔 어요아유봤어요아유야 선장님이 가자 <웃음> 맞아, 맞아 바로 그냥 네, 편집장한테 얘기해가지고 안 자른다 이거, 야, 올린다 이거 미스바이트. <웃음> 내가 받으 하는 중까 역시 선장님은 초보 조사를 챙기게 마련이요 바동사 엄청 성실해. 겉으로 보기엔 살짝 건들건들하기도 하는데 막상 겪어보니까. 이게 올라오네. 굉장히 성실합니다. <웃음> 아, 내가 웬만하면 안 찍을라 그랬는데 아, 이 초보 조사님이 낚시 방해되는데 진짜. 잡으기에 찍소리 안 할거야 내가 뭘 던져요? <웃음> <웃음> 뭐야 만존데왜 이렇게 물이 잘가 여기는 4 0배이늦어 아, 내가 네. 물 때표 보면 보령 거를 보거든 여기는 저 어청도 기준으로 봐야 되고 아. 저 평균적으로 40배에 늦고 아. 물이 약할 때일수록 더 늦어져 음. 때론 그럼 오늘 7시 반이니까 뭐한 8시 10분 정도까지는 갈 수도 있다는 소리네. 9시까지 갈 수도. 아... 어. 히트요안 어. 안 <웃음> 저기요, 울어. 울어, 울어. 아이 뭐야. 바늘이 안 좋아. <웃음> 건 뭐. 아니, 저기 뭐, 초리따가 휘긴 휘었어. 어. 근데 조금, 아니, 확은 아니고. 조금 휘었어, 조금. <웃음> <웃음> 아이고, 우리 열혈 구독자님, 미끌렸네. 와, 털렸어, 털렸어. 아, 이렇게 기분 좋을 때가. <웃음> 오늘 강력 우승후 보죠? 창호씨 낚시 너무 잘해 친구 이쪽로와 <웃음> 엉키면 끊는다 <웃음> 나도 끊어줄게 <웃음> <웃음> 아, 지금 신주호 선장님도 출동하셨어요 선장님 만원 내셔요 만원 낚시하시고 <웃음> <웃음> <웃음> 자 껌모호 선장님 신주호 선장님 짱가호 선장님이십니다 세이븐 선장님이 주로록 있네 어, 어 왔다 왔다 야야야야 어, 뭐. 예, 예, 예. <웃음> 뭐야 너네 실력이 이상하다 맛있어 아 짱나 진짜 이거 <웃음> <안 필요하다. 웃음> 이거 뭐 챙길도 필요 없네 낚싯대 꽂아놓고 내려갔다 왔는데 걸려있어 자 랜딩해 농사아 자자자자뭐 내가 잡아줄자 이깐 형형형내 비트를 아주한테 오 뭐야 진짜 이거 이 사기네 아 저렇게 가야 되나 아. <웃음> 자 뚫째는 편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아나 선장님들 두 분이서 진짜 오 선수 걸었어. 오 괜찮아 괜찮아. 오 선수. 오 이거 뭐야? 한 45? 와. 어이 쿵타고 당한다 와 오늘 신조어 난리났어 뭐 1등 1등이든 어우 저기 막 드롭봉하시네 껌모가 1등이야 1등아 어? 창우씨가 1등인가? 형내것도 사이즈 제줘아형 <웃음> 그래도 표시해야돼 야 오늘 만워빵이야 아 그러니까 뭐, 타이 없는 거 니까라고 아 그래? 요 <웃음> 나는 그냥 낚시대 세워놔야 되나 봐 항상 알아서 불어줘또왔어저 선수 진짜 저 지난번에도 저러더니 아 엉킨 거구나 자 짱가우 선장님은 마음이 급해지시고 바동사 사장님은 반포기 상태 야낙한 명이라 <웃음> 저도 천상 낚시꾼인게 배 여기저기서 좀 쿵탕쿵탕 나오고 하면 분위기가 없대죠 그게 아마 어이 정도면 나도 한 마리 걸겠지? 이런 기대감도 있고 같은 출조조사님들이 걸으시면그 즐거움이 좀 확산이 되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잡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뭐잘라 낚싯대 그런 불어 히트 아 빠졌어 아, 히트였는데, 확 휘었는데. 여기저기서 막 히트 히트 외쳐야 돼. 이야, 대물이다, 이거. 대물이야, 대물. 창훈 씨또 걸었어. 아이, 쟤 지난번에 껌먹을에서도 1등 했다니까. <웃음> 깜짝 놀랐네. 아, 그래 아, 아, 짜증나. 아, 을 하나 <웃음> 요 오늘 아, 레이스 야, 우리는 언제 아, 우리, 우리가 아니구나. 나만 나만이지. 나도 낚싯대를 꽂아 놓을까? 나여태까지 그렇게 한한 대여섯 마리 잡았는데. <웃음> 뜰채질하러 가면 잡혀 있어. 이야. 신지호 선장님 신나셨어 버프 넘어로 표정이 막고요야 그럼 무슨 방으로못 까먹어 어복이야 어복 나 진짜 걸어 놓고 쫌찌질하나 대게 는 데? 어 어떤 거? 페일 그거? 아니 아니야? 색깔 바꿔가면서 그렇게 하게 이거 잘안 먹는다고 하던데? 아좀 추워진다 아좀 추워지면 좋지 와, 진짜 잘 나온다, 오늘. 사이즈 좋다, 진짜. 맨 흠이. 아니, 낚싯대가 천천히 가면 돼도 확튀었어 오, 좋아, 사이즈. 육자 되겠다, 저거. 육자야? 어, 육자, 육자. 야, 얼핏 봐도 육자넘다네 저거. 어, 아니, 어장들 아니네 뭔데? 문턱이야 문턱 자놓고 갔다올게 아유 이선장님이 아, 이 자꾸 이러면 안되는데 아 저거 저거 쓰레기 주워야지 어자 저도 한마리 없습니다 구독자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것대로 드래그 사장님, 히트요! 히트요! 드래그를 너무 풀었다 쥐었다 했나? 네. 광어인가? 아닌가? 아, 어, 맞네요. 쎄는구만. 오, 오, 오. 오 잡았어! 네, 쳤어. 오오 그, 어, 예, 사이즈 어, 괜찮아 어. 쭉더당겨 크진 않지만 자 철수했습니다 이야 어 이거 무네 <웃음> <웃음> 오 사이즈 준수하죠? 네, 선생님 그 어. 떨어져, 떨어져. 와 오늘 선장님 신나셨어 <웃음> 벌써 그 보조어찬 꽉 찼습니다 지금 오 어, 제대로 오 어, 이거 기관 오움이구나 선생님 오늘 쇼파이트 거의 없죠? 예예 콱콱 먹죠 지금 예예. 외연 단차, 단차만 길게 주면 어? 지금 기온이 딱 좋아요 어 단차 짧게 줬는데? 수온이? 예예 아 외이 온도가 터지나봐요 아 대강하고 있네 뭐안나안나 거라고 하길만 야 나도 좀 잡자 <웃음> 어 사이즈 좋습니다 예 빨강의 노랭이 예. 예 빨강의 노랭이 와서 턱 하고 먹네요 대형적인 광어 있지. 아, 나 이거 드랙 안 풀어가지고, 지난번에 검모 탔을 때, 그 드랙을 안 풀었는데도 이렇게 풀리더라고. 어. 어. 그런데 구독자님이 혼났어, 댓글로. 드랙 안 풀어가지고, 너무 아쉽다고. 야, 구독자님 딱 그러시더만, 진짜라고. <웃음> 야, 무리 송승권 얻는 건데, 그때. 아, 나 진짜. 오늘 활성도 너무 좋다. 아, 이거 좀 쉬워. 어.. 그럴까? 자 지난번에도 껌먹어 탔을 때도 이걸 꼭 앞에 꼭 채우시더라고요 안전은 불조심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이런, 이런저런 면에서 껌먹어 선장님 참마음에 듭니다 장호씨 나도 한세 했어 4자 좀 넘을 것 같아 아, 다른 분들은 쇼파이트 없는데, 선장님만 쇼파이트가 있네. 아, 일도 바뀌었어! 딱 제가 잡은 사이즈네. 더 작아. <웃음> 그래요? 자, 한 마리 볼때 영상에 분명히 잡혔을 겁니다. 활성도 좋을 때는, 참지를 해야 돼, 지를 뒤로 들어가신 거지. 네, 들물 거지. 들가이가가는거같 이리 어가신거어가갖고일로가아 거지. 이리 들가거기서항어다잡다오케이 히트 어번킹 아니? 했어했어가이어가어거이거이이 이리 이리 이거 뭐 우럭이나 이런 거 같아요. 예, 우럭 같은데? 죽죽 달려오고 작은 거 작은 거. 콜라가 어, 콜라? 아니야 폴락? 글쎄 릴링이 빠른 거 보니까. 네? 맞다. <웃음> 광어는 광어인데. <웃음> 일단 들어보. 들어보면서 여기다가 네. 빼 빼놓고 이따가 방생할게. 어그래요 아, 아니요 형 이따가. 형님 이거 그냥 방생할게요. 예. 바로 방생해. 너무 작다. 아 진짜 이거. <웃음> 아니 이 대강어 오미라고 했는데 껌모 선장님도 야너 사기치는 거 아니야? 아이씨가 대강어로 생각하고 물다나봐 잘가 <웃음> 자, 자. 엄마 들이와아 잘간다 너무 작다 아저아무튼 두수입니다 두수했어요 두수 오늘 흰색 펄이네 훈태님께서 또 놀리시겠네요 달봉님 도대체 언제 고기다운 고기에 거냐고 하시는데. 아, 아무튼 전 두수했습니다. <웃음> 이 선상낚시하면 확실히 배 전체적으로 좀 많이 나와야 돼요. 오늘이 마리수로는 뭐 아직, 아직도 초반이지만 은 가장 화끈한 날 같습니다. 근데 뭐 일단 가장 중요한 건 포인트겠죠. 선장님의 배질과. 오케이. 1등이다, 1등! 바꼈다. 1, 1등 바뀌었다. 1등 더블위트, 더블위트 아니요. 오, 일등 바뀔 것 같아. 이거 뭐 2, 0도, 오, 거다 어, 뭐지 근데 왜 이렇게 어, 어, 여기 도착을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자 일단 와이어 채비는 고기들이 물어주고 라인을 본다 이거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와이어 채비로 두 마리 잡았어요 한 마리 너무 작지만 사자 조금 오바되는 거한 마리 잡았고 뭐 마리스가 두 마리면 지금 이 시간까지는 꿀리지 않습니다 한테. 왜 그러셨어요? 어. 너무 잘 나와. 어. 껌모 선장님이 알려준 방법. 등 깨기. 등 깨기를 해야 숏바이트가 나도 몸이 떨어지질 않는다. 어, 저 같은 초보한테는 금쪽 같은 조언이죠 이러면서 하나하나 알게 돼가는 것. 같아. 너무 뒤로 꺼졌나? 좀 가까이 붙었습니다. 자, 바닥을 좀 찍어야 되겠네요. 오. 오. <웃음> 잠만요 드럿하시네 어, 어. 히트! 히트 히트! 아니야 내가 히트가 아니야 어. 어. 고기가 되게 많이 나와 이거씨야나왜 이러냐 진짜 <웃음> 야 이거 왜잔 <웃음> 벌써 두 발을 <마른> 쟤 이거 아나 어쩐지 훅바로 들더라 진짜 야나세 숫자야 이거 아직 세 숫자 아직 아직 오우 35호 추가 날려 40번 바닥, 바닥에 찍혀요. 알려요. 뭐. 그래야 알려. 다른게 아니고 속절을 때문에 그래. 와이어로 만든거예요 예. <웃음> <웃음> 자 바닥 좀거칩니다자여등이에요자여등 올라가고 있어요. 바닥 찍고요. 좀더 올리셔야 돼요. 퇴금을 좀 깔려있네요. 자 역등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슬슬 살짝 깊어지네요 오우꽉 찼다 와본 어창으로 이제 늦끼 시작하는데 와 보이시나요 마리스 육자도 보이고 오천차 마리스 좋습니다 와오 수심도 바닥이 나쁘진 않네요. <웃음> 차홍 씨는 바닥이 나쁜가봐 벌써 하나 띄겼어기 어, 좋아 안났어딱 나올 각인데 여기. 와. 황도 황도랍니다 황도. 햇이 정면으로 받으니까 이렇게 못지네 염소들이 안보이네 아 여기 염소 사러? 저거 염소 아니야? 사망고 오 그러네 저기 염소구나 여기 주민이 딱한명아 염소 키우시는 건가 그러면? 이제 사러 오 그래요? 외연도지? 외연도 부섭사 어. 오야저 크다 1등 아니야? 또 창우 씨요. 아, 저. 야 힘쓴다 이거. 더블리트. 오 창우 씨 화이팅. 좋았어. 이거 뭐요? <웃음> 빠듯이 사자 되겠다. 핑크래. 아, <웃음> <웃음> 네? 아이고 바닥도 이건 읽어야 돼요. 안 걸리게 딱 맞춰놓고 하자. <웃음> 오늘도 마리스는 창원 씨가 장원인가? 아후미에네 마리 잡으셨나? <웃음> <웃음> 용왕님 나주세요. <웃음> 낚시만 빼고 다 잘하는 거 같아. <웃음> 히트! 꼭 사장님이 왜뜨면 히트더라고. 사이즈는 그만그만한데 와 진짜 오늘은 골고루 다 잡으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거의 한 평균 두세 마리 이 정도면 다 잡으신 것 같아. 아 진짜 낚시 배구 다 잘한다. 낚시만 잘하면 금상첨만데 오 들고 <웃음> <난> 진으 놀랬어. <웃음> 이거 해야 되게 잘 발로. 예. 치 오세요. 예. 예. 예. 예. 예. 예. 물레미, 미연방색 사이즈. 아유 미요뭐레미 뭐래미 같은데? 아, 드드 아. 아, 캐스팅이니까 나오는구나. 우럭이오. 아이고. 야, 딱한편 되겠다 그래도. 캐스팅이야, 진짜? 어이씨, 그냥 뭐 끌, 끌어온 거야? <웃음> 야, 나 원투꾼이었어. <웃음> 지금도 원투꾼이고. <웃음> 자, 조류가 좋습니다. 여기. 한 마리만 잡자. 오, 수심 바닥이 안 찍히네. 2 0 m 좋조 넘겠네 이거. 한 마리 물으면 상어 물릴 것 같지 않아? 일부 꽝조낚시안 하려 그랬던 거 낚싯대로 꽂아 놔. <웃음> 그럼 물고 있어. <웃음> 아침에 분위기 좋았는데. 이제 좀 이제 가면. 좀있다 뭐 분위기 좋을 거야. 어뭐 있다. <웃음> 뭐야. 아싸. 네. 아, 사장님 거 걸렸어. 예예예. 거기 저, 저, 저 커터 갖고 와. 라인 커터. 잘라버릴게. <웃음> <윗발로 끌어있다. 웃음> 아, 에 걸려가지고. 네. 동산 사장님 만낚대 어? 35호. 5호라서 그래요. <웃음> <웃음> 자, 식사를 끝마쳤습니다. 어? 5호? 이거. 어, 입질 피딩 타임인데. 안 돼? 내가 속속에지마도 입질 오는데. 아, 나 릴리. 아 인제 됐다 허허오 <웃음> 25cm 넘어 어 우럭 좋아나선장님 히트 색깔 뭐예요 히트 색깔 흰색 흰색? 네 릴리 좀 속삭이요 나올 때 잡아야 돼요 괜히 속삭이지 말고 우헨 아니 좌헨 이건 드렉 소리가 약한데 마음 급해서 환장하시겠네 고기는 나오고 내 네, 건져낼게요 어, 그린가봬 한 마리면 끝나는 거지. 칠자 한 마리만 잡자. 칠자. <웃음> 아니 광따는 진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더라고. 아저 카디프가 발생 있어가지고 완전 분을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덕분에 오늘 남은 시간 좌핸들로 좀 해봐야 되겠어요. 어 간간히 연습해도 쓰니까 적응 좀만 하면 금방 금방 괜찮겠죠. 가머리들 가머리들 줄 있어 줄 줄. <웃음> <웃음> 음, <해봅시다>. 자, <웃음> 자 선수에 있으면서 맨 뒤로 올리시는데, 싹 눈치를 보고, 이제 안 걸린 것 같다, 그러면, 그때서야. 광전사 <웃음> <웃음> 치고는 대기 열심히 해요. 강원은 원래 설물인데 밑으로 가잖아요 이쪽에서도 밑으로 가? <웃음> 미스터리네요 선생님 오늘 몇 마리 잡으셨어요? 한마리요 아니에요 <웃음> <웃음> 아니에걸린거예요 네, 네. 아 이렇게 잡으시는데 바닥 긁는 거랑 헷갈리는 거 아니에요? 예? <웃음> 마수 에러 이야 아 흰색에 달려드는구나 입지 있 감은 감인겨 찍어주세요 폭포 날리는거 아니야 아니, 방생해야돼 폭포컨 날리는거 네. 열혈 구독자님 또 이쪽으로 옮기시네 이쪽에서 딱붙어 그래요? <웃음> 아니 오히려 한쪽에 쓸리는게 들렁키는거 같아요 아제국인데아저 아, 아, 한마리만 잡으면 오강인데 꼬모야 어초에도 큰거 있어? 그럼 어초는 뻘이야 오 물에 뻘과 음. 벌, 벌 어, 와나 어초 오자마자 왜 나만 그러지 초보는 역시 아 내가 어초야 캬 근데 재밌어 어초가 모르고 해야... 어? 빠졌나? 빠졌다 빠졌어요 <목소리> 자 밑걸림 조심하시고 지금 약간 올라오네 <목소리> 오 7점다 7점 7차. 1등 <목소리> 1등 <목소리> 1등 <목소리> 오 이야, 이거 칠자 아니에요? 오, 야 야, 이거 대물이다, 진짜, 이거. 얼해 어, 이거. 요 오, 이 휘는 거 봐. 계속, 계속. 우럭? <웃음> <울어? 웃음> 우와, 진짜 크다, 와. 개울어, 개울어. 우럭, 우럭, 오 쪼이는 맛이 있었어, 이번에. <웃음> 와, 전 10만원 안 타도 되니까 저런 우럭 좀 잡았으면 좋겠다. 심장이 쫄깃하셨겠네. 아니, 오다가 꾹꾹 박더라고, 이렇게. 사이즈 있으니까. 나도, 아 왜왜 왜 건물을 안 걸리냐? 어, 와 이거 어쩌다 저 풀어 줄 풀어 마, 어? 와 선생님 <웃음> 여기 여기 여기 와 대박 이거 이거 어쩌 넘을 것 같아 이거 어? 어,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역시 친구 밖에 없어 오케이 46? 와 얼핏 보기 어쩌데와 빠졌어 이야 이거 어떻게 살렸지? 내가 확 끊어줄라 그랬더니 빠 갑자기 네. 살려어뭐 폴링 바이트요? 우럭카페 네, 우럭. 폴다좀아아 우럭. 폴링 바이트. 진짜 진짜 오랜만에 보네 이거. 우럭카페 손장님. 예 예. 아전 우럭이 더 좋아요. 모르 얼마나 맛있는데 어, 어, 예. 나치, 나치, 나치, 나치. 예. 회도 맛있고 탕도 맛있고 구이도 맛있고 어 이거 3자겠다 오오오오 선생님 이거 3자 넘쳐 이거 아싸 어, 자 이야 제가 배에서 잡은 우럭 중에 제일 큰사이즈요 선생님 이거 사이즈 좀 재주시면 안 돼요 예 고맙습니다 와 크다 예 <웃음> 우럭 아싸 나 우럭이 더 좋더라고 35. 예 고맙습니다 네. 아나 우럭만 계속 잡았으면 좋겠네 아 우리 참 미니 되어있지 자 일단 다섯 숫자 아이 왼손 릴링이 더 낫네 와또또 또 나왔어 울어 사이즈 되게 좋다 사장님 이거 4차 되겠다 이거 갖고있으니까 가만있으니 빠지네 그래요? 난 한바퀴 반 감았어 야, 야. 와 사장님 걸린다 이제 걸려 걸려 지금 지나가 지금 많이 가봤어? 아 걸렸다 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자 한번만 더들어볼 한번만 자 어초에서 입질이 연달아서 뭐우럭기든 뭐든 큰 사이즈가 나오니까 또다시 이제 생기가 돕니다 원래 지금 시간은 굉장히 힘든 시간이죠 입질만 있다면은 커피도 고 커피도 없고 껌모야 물 여기 있잖아 아니 커피도 없어 아니 나물 하나만 줘아 <웃음> 뭐 시원하면 줄게 <웃음> 아 오늘 친구도 많이 보내요 풀었다 풀었어 어어 <웃음> 어. 야나 가비꾼이라니까 창훈씨 보면 웃겨 죽겠네 창훈씨 이거 어척 오고서 한 4개인가 5개인가 그렇게 끌어먹은 것 같아 야좀 <웃음> 뭔데, <걱정하라>. 아, <웃음> 선수도 어처은 어려운 거요 근데 반면에 여기 쪽 선생님들은 어초는 정말 일반인하고 좀 다르십니다. 바동사 선생님도 어초는 많이 해봤나봐요. 두려움이 없네. 자, 옆으로 이동할게요. 자, 포인트를 약간 이동하셨습니다. 여기도 어초야? 옆으로 좀 이동한다고 하셨잖아. 옆에 어초. <웃음> <웃음> 자, 오늘 채비 20개 넘게 구슬 채비 있고 와이어 채비가. 10개를 갖고 왔으니까 총 30개 있습니다 어초 끝도 없어요 오늘 장원씨도 무지하게 걸리는데 채비 40개 갖고 왔다고 하니까 까이까봐 뭐야 어초에 광어도 있는거지? 그럼 음, 아까 광어 나왔잖아 음아 맞아 내가 잡았지 히트 지나도먹으세어 <웃음> 안와요 아 나도 나도 우럭 입질 들어와. 어우 아, 오 우럭 힘을 쏘. 아, 오. 오 나도 잡고 싶어 저런으로. 아, 아 진짜. 사이드 탔는데우럭어와 사짜 사짜 사자. 나오면 사짜예요 여기. 나온 우럭 중에 제가 제일 작은 거 잡았습니다. 35cm. 그것도커 보이던데. 어 잡고 오실게 아하 아뇨아뇨아뇨 어 이야 yeah, 빠졌어요 빠졌어 와저 어차피 걸렸는데 나이스다 이거 야 보고있는데 이틀다 히트, 이거 뭐야 뭐야 거러기야예 우려우에요 아이고 아우 <아이고>, 안감겨 <웃음> 아 어초 사이에 어떻게 들어가니까 바로 입질받는구나 아도망간또 밀어드네 편하게 를디야라고 역시 현민이야 어어 3자 어 3자 오버다 <웃음> 오씨야 여기 우럭이 왜이렇게 크냐 전부다 아 저는 저는 우럭이 좋습니다 묶어 이거, 이거 어? 어? 어? 오이야내 친구가 한 마리 잡아줬습니다 검보선장이네아 긴장감 넘치는데 어초가 너무 재밌습니다 진짜 이 짜릿한 긴장감이 있으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웃음> 흰색 자 10분정도 이동할게요 자 거의 후반 막판을 치닫습니다 조과는 제가 네 번째 광어는 못 찍었어요 우럭 35cm 짜리 한 마리는 찍었는데 그거보다 조금 작은 거 껌모선장님이 잡으셔서고 그거는 담았을 겁니다 아 물론 미니 대회라서뭐 사이즈 욕심은 있지만은 아직 9일말2아웃이긴 한데 끝난 건 아니고 아무튼 광어 선상 다운샷 나와서 오늘 같이 잡아본 적도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아무튼 즐겁게 열심히 한 만큼 조과도 생각보다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 어. 어, 그렇지. 어. 좋아요. 이게 뭔지 모르겠다. 광어인가 예. <웃음> 우후우. 예, 예. 으쌰! 사장님, <웃음> 저 그래도 5강 했어요. 5강 했어. 요 5강에 1루럭. 저거 말리수는 진짜 좋은데요? <웃음> 예, 고맙습니다. 네, 손맛 징하게 보고 갑니다. 뭐. 방생 사이즈도 껴있었는데. 그래도 뭐. 어쨌든 손맛은 맞지. 근데 일주일? 뭐, 이주도 아니고, 한 일주일 전까지만 하고, 입질이 완전히 다른데. 조그만 것도 턱 와서 치우고. 아, 나 이런 장판에 오광했어. 그럼 됐어. 나는, 나 일광 끝. 오광하면 이제 초보 딱지 뛰어도 되겠지? 아직 초보야. 아니, 왜, 왜? 고민하는 것도 그런데. 칠광해야 돼. <웃음> 지난번에 칠광한 차호씨 오늘, 창우씨또뭐 했을걸? 3마리. 에? 3마리? 3마리밖에 안 된다고? 히트! 어, 1등이 바뀔 수도 있다, 이거! 아니 어, 근데 왜 이렇게 꺾이지? 오오오! 와, 바늘털이 무지하 한다. 흰색이네, 흰색. 상우 씨, 흰색 흰색 흰색이요? 피해자를 길을 안내나.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자, 아, 마지막입니다. 기대감을 품으면 여지 없이 땀은 땀은 나오고 어처 가서는 큰누럭도잡어보고 아, 마지막 포인트라고 하신 것도 멋지게 보입니다. 잘 놀다 가네요. 그래서 한갑을 피워. 맞아. 낚시하면 담배덮히지 전자담배 타 가지고 누가. 어. 막판 이트는 이쪽이 아니었어. 저 자리가 오늘 영상 자리네. <웃음> <웃음> <웃음> 뭐야, 트와우스 게임셋이었어, 그냥. 뽕돌, 몽돌, 뽕돌 맞춰졌네. 아유, 이걸 던. <웃음> <웃음> 다 걸렸어, 다. <웃음> <웃음> 걸리는 건 터지라고 걸리는 겨. 하루가 아니고 16호 출였네. 캐스팅이나 해볼까? 자 낚시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뭐 눈먼 물고기라도 걸려주면... 오... 뭐요? 오, 크다. 1등 바뀌어, 이거 진짜... 이야~ 마무리하면 큰일 날 뻔했네. 바뀌었어, 바뀌었어. 구에말 투아우신데 바뀌었어! 설마. 오! 오! 히트, 히트, 히트! 히트, 히트! 헛모야! 히트, 히트! 아, 저 1, 1등이 바뀔 것 같진 않고, 암튼 히트! 오! 이죽! 더블 히트! 더블 히트! 아 아쉽게 육자는 안될것 같네 <웃음> 아니 지금 저쪽 배에서도 막 큰소리났었어 그래도 이쪽 배에서도 막 큰소리나네 오, 막 번에 갑자기 막쿵탕쿵텅하네참이 핀돌레도 없고 그냥 1 6호추 오늘 40% 35호 섞어서 왔는데, 치열한 전투를 치렀습니다. 두 개를 한 번에 그냥, 그냥 먹네요 직결로. 자, 일단 땅은 찍어야 되니까. 다시 가요! 다시 가요! 아, 오늘 집에 안 가! 오늘 나외에서잘안 가. 다시 가세요큰 났어! <웃음> <웃음> 한번더 들어가신다고 흘리신다고 할 때마다 표정들 보세요 막 표정이 다들 밝으죠 내가 61cm 잡아야지 다 똑같은 마음이신 것같아 <웃음> 사장님 엉키면 끝나는 게 우리 그냥 뜯기면 그냥 <웃음> 튼튼는 걸로 하죠 아웃 <웃음> 어, 물었어. 오, 었어 그. 오, 히트. 당겨야지, 감어야지. 그래, 건들지 말고. 풀주느라 그래, 오, 뭐야 에? 빠졌나? 네. 히트, 히트. 렇게 음, 오, 샀죠. 아 나쁜 사이즈는 아니에요, 이거. 아, 내 건데, 꽝조사가. 아, 뺏겼네. 는 거야. 나 지금 또, 또, 또 <웃음> 야 진짜 막판까지 모르는 게 진짜 잠깐씩 포기했어 <웃음> 아 사장님 앉아도 되겠다 이제 대가 빡대인가 보네 그게 이게 참돔대어 네, 그러니까 방어대 바다에 퐁당 빡쳤다 어 그게 낫네 제압하기는 수고하셨습니다 수하겠습니다 <웃음> 끝이네 <웃음> 자 우승상금 10만원 자 축하드립니다